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천콘텐츠코리아랩에서 모두 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영상 만드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 강의를 할때 알려드렸었던 것들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유튜브 로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로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쉽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로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어봤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뭐뭐 한쇼나 이런 것들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사진 하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면 좋고요. 셀카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찍어준 사진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은 남들이 찍어준 사진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어 뭔가 좀 왜곡이 덜하고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가져와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이미지를 동그랗게 잘라 볼 겁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른다는 것은 어떻게 자르느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1대 1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미지가 정사각형으로 잘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때 쉬프트 키를 눌러서 좀 위치를 약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으로 맞춰 주시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누르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리게 되고요 이것을 동그랗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기 화살표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도형에 맞춰 자르기 그리고 기본 도형에 있는 이원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얼굴을 좀더 확대를 하듯이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원의 크기를 약간만 작게 해주시면 돼요. 자르기를 누르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검정색 발을 Shift 키 누르신 채 선택해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작아졌죠? 이때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Shift 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 주시면 얼굴만 크게 잘려진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동그랗게 잘랐다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문구나 또는 유튜브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이지쌤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를 톡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삽입하시기보다는 꼭 텍스트 상자는 마우스로 톡 찍어서 텍스트 상자가 자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Easy Sam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중앙에 배치를 해서 글씨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Easy Sam 이렇게 해줬고 이제 글씨에 색깔은 흰색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흰색으로 바꿔주니까 뒷배경이 너무 밝아서 글씨가 잘안 보이죠 이럴 때는 몇 가지 스킬들을 쓸 수가 있는데 텍스트 글꼴을 제일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드래그 하셔서 글꼴 같은 경우에는 로고에 들어가는 건 가급적이면 굵은 글꼴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여러가지 글꼴들이 있는데 무료 글꼴들 중에 여기에는 이 레시피 코리아채도 괜찮고요 그리고 베스킨라빙스채도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 주화체 그리고 에스코어 드림체 여기어때 잘난채 등 다양한 글꼴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이 글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굵은 글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지쌤은요 배달의 민족 기랑해랑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어때 잘난 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때 잘난 채로 톡 눌러 보니까 이렇게 이지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하얀색 글씨가 좀더 윤곽선 있게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려면 여기 윤곽선을 주는 것이 좋아요 자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텍스트 효과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 윤곽선을 실선을 통해 검정색인데 너무 검정색 말고요. 이렇게 살짝 회색 종류로 만들어주면 이렇게만 해도 글씨가 확연하게 잘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꼴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것을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로고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 이지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여러분 로고 프로필 사진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뜨게 되는데요 이것을 선택해주시면 여기에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에 업로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 업로드라고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수 있고요 이것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 어떻게 보이게 지금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 눌러볼까요? 완료를 누르시면 여기 이지쌤 일학원 이름으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프로필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프로필 사진 뒷 배경에 색깔을 집어넣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원 도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 누르신 채한 요정도 삽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단색 채우기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특히 여기에서 색상을 검색하시기 위해서는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추천 색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추천 색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상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색상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여기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V 붙여 넣으니까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색상들을 그대로 스포이트 기능으로 추출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색상 스포이트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뾱 하고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해서 가지고 온 색상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집어 넣을 건데요 어떻게 삽입을 할 것이냐 바로 뒷 배경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 배경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배경 제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누른 뒤에 내가 보관하고 싶은 영역은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하나 드래그를 해가면서 잘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깥쪽을 톡 누르면 배경이 잘려진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뒤쪽에 있는 도형의 색깔과 이미지가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입력했었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여기 아래쪽에 이지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해 줄수 있고요 텍스트의 크기는 좀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미지를 작게 해서 한이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이거 그대로 다시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아까 전에 했었던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업로드를 누르시고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로고를 그대로 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이즈는 좀 이상하게 되었지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에 나오,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대략적으로 원 도형의 모양에 맞춰서 이동시킨 뒤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유튜브 로고를 만드는 걸 알려드려 봤는데 뒤쪽에 색상만 예쁘게 바꿔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